거북목이라든가 어깨가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하면서 동그랗게 말려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내 몸을 벽에 기댔을 때 머리의 뒷면, 뒤통수, 그리고 등, 허리, 엉덩이 라인이 어느 정도나 닿는지 살펴보세요. 벽에 내 몸의 뒷면이 충분히 넓게 많이 닿으실 수 있다고 하면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지금 잘 되는 체형이고요 어, 벽에 내 몸의 뒷면이 머리, 등, 허리, 엉덩이에 닿는 부분이 조금밖에 닿지 않는다고 하면 은 예, 지금 시작하는 좌정부 자세에서 예, 몸통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등을 풀고 골반 라인 그리고 옆구리 라인 이런 부분도 잘 풀어주셔서 몸에 강력하게 같이 꼬여있는 바줄꽉 묶여있는 매듭과 같은 이 단단한 근막의 형태를 계속 이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서 시험 직전까지 계속 몸의 이 상태들이 더 유연하게 될수 있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 너무나 어려우셨던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네, 좌정물의 기록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종목 중에서 윗몸일으키기가 있잖아요.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을 아주 강하게 단축시켜서 상체를 누운 상태에서 빠르게 위로 일으켜야 되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근과 그리고 고관절을 강력하게 굽히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요여러분들의배 근육이 정말 아주 단단하게 바뀌면서 가전거 자세에서 처음 시작하셔야 될때 골반과 허리가 위로 수직으로 잘 세워지지 않고 둥그렇게 말려 있고 골반이 약간 뒤로 살짝 누워 있는 형태에서 시작하시게 되면 많이 길어지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숙이는 것들도 훨씬 더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복근에 긴장을 푸는 연습을 잘 해주시고 나서 좌전거를 하시는 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에 긴장을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윗몸일으키기, 반복해서 많이 훈련하신 분들은 허리도 약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배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뒤에 허리쪽도 통증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훨씬 더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수험생들 중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결국 시험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엔 좌전굴이 되지 않은 아주 단단해져 있는 허리 상태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좌전굴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몸이죠. 좌전굴은 허리로만 숙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몸의 전체 뒷면 라인을 고르게 잘 긴장을 이완시켜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여주게 되면 기록은 조금씩 더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